비료나 이런거 어떤거 쓰셨어요? 비료.. 에센팜.. 어 그때 이거.. 에센팜 예, 형님한테 받아가 어, 예. 그거 썼어요. 소개시.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. 네슈퍼치이를할 <웃음> 것이냐, 뭐 다른거 좀 싼걸 할 것이냐. 네. 기존에 이런 비료들을 어, 수입 들어오는 뭐 야나나 도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비료들을 다 사용을 해보고 음. 거기에 부족한 성분들을 어, 추가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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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랑 같은 똑같은 기계로 정식한 마늘을 드리거든요. 어, 어... 마늘 좋다요. 정말... 어, 마늘 좋아 보이는데? 아 정말요? 네. 아이다이 저희 거보다 훨씬 좋은데요? 아니고 <웃음> <웃음> 한 20일 정도? <웃음> 어, 한 20일 정도 좀 빨리 심어 놓으니까 훨씬 더 성장도 많이 했고 중간중간 한두 개씩 결주율은 있지만 한 개, 두 개씩 빠진 결주율은 그 옆에 마늘들이 양분을 흡수하면서 평당 키로수 생산량은 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. 음. 뭐이 정도면 충분하게 수확량은 잘 나올 것 같은데요. 비료나 이런 걸 어떤 거 쓰셨어요? 비료. SM팜, 아 어, 그때 이거. 네, SM팜 형님한테 받아가 네. 거 썼어요, 소개시켜 주신 거. SM팜? <웃음> 예, 맞아요. 써보니까 어때요? 일단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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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황이랑 같이 섞어도 되고 칼슘하고 황은 섞으면 절대로 안되고 이렇게 입 끝이 마르는 게 입마른 병이 와서 마를 수도 있지만 칼슘이랑 가리가 결핍이 되면은 꼭 입마른 병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또 칼슘하고 가리가 들어가 있는 어또 수용성 이렇게 영양제라든지 비료 같은 걸 사용해서 또 이렇게 작물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제 물 주고 한 다음에 마그네슘 공급을 또 충분하게 해주면 네. 또 인산 흡수율도 높아지니까 마그네슘 또 매나 이제 열면 살포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요즘 비료들 중에 보면은 네. 그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슘 수치가 좀 높은 비료들을 사용해주면 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저한테 있으니까 저한테 다 추천을 해주실 거죠? 뭐 만들어 놓았잖아 <웃음> 슈퍼추비슈퍼추비에그 아, 어, 네. 수용성 마그네슘, 가리, 칼슘, 네. 다 들어가 있으니까. SM팜 슈퍼추비 네. 드디어 실물 영접했습니다. 네. 아, 실물 영접했어요? <웃음> 자,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농민이 농민을 위해 개발한 비료, 생육 초중기부터 꾸준한 사용, 작물의 품질 향상 및 다수화 가능, 질소가 12, 칼륨 10, 칼슘 12.5, 고토 4.5, 붕소 0.5, 아연 0.5 밑거름, 우거름 토양 12용으로 안성맞춤 그죠? <웃음> 좋은 말이 다써 있습니다 <웃음> 야 이거 어디다 쓰면 좋습니까? 어전 작물 생육기에 어, 숙기를 조금 빨리 땡겨서 저기 추라 할수 있는 그런 작물들에 사용을 하시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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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면 벌써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흔들지도 않았는데? 네 흔들지도 않았는데 녹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... 여기 이제 점적도 되고 물에 녹여서 점적 호수라든지 스프링 쿨러로 녹여서 날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옆면 살포까지 된다는 걸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은 채로 녹은 것도 있지만 밑에 이렇게 굴 껍질이 남아 있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밑에 이렇게 녹지 않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20kg 그한 포랑 10kg 한 포랑은 사용했었을 을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100% 먹을 수 있는 수용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키로는 20kg고 그 부피가 많지만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거 이외에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껍질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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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료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죠. 얘는 굴하고 굴껍질이 같이 있는 거고, 네. 얘는 굴만 있는 거네. 그렇죠. <웃음> 굴만 식품. 그냥 풀 먹으면 되는데, 예. 네. 얘는 까야 돼. <웃음> 쓰레기 남아 있네, 쓰레기. 아. 시간이 흡수하는 시간이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질산태질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성이 뿌리면 어,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뿌려서 그 3일 정도만 되면 이제 비료 흡수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. 네, 3, 4일 정도 지나게 되면 어, 비료가 하면 잎이 그 식물이 흡수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흡수가 되고요 네. 어, 애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어, 네.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네슈퍼집이할 <웃음> 것이냐 뭐 다른 거좀싼걸할 것이냐 네. 뭐 이렇게 잘 되면 농사도 잘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겠네요 그죠? 네 제가 기존에 이런 비료들을 어, 수입 들어오는 뭐, 야라나 도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료들을 다 사용을 해보고 음. 거기에 부족한 성분들을 어, 추가로 그 넣은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이제 슈퍼추비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우리 슈퍼농부가 단연간 비료를 사용해 보시고 농민이 농민이 위해서 직접 개발한 비료입니다. <웃음> 농민이 농민이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. 그죠? <웃음>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한번 믿어보시고 슈퍼추비 사용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네. 네. <웃음> Here we go.